한번더 쳐야돼요? 아. <웃음> 안녕하세요 모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만에 에이든하고 아이린 없이 혼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희가 약간 변화가 있어요 뭐냐 카메라 두 대가 생겼습니다 모험가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카메라 두 대를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조그만 거 핸드폰 하나 세워놓고 찍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카메라 두 대와 이어캣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뭐 하세요? 저도 어디 안 나갈 것 같아요 는 집에서 장판에 쏙 들어가서 귤 까먹으면서 검사모를 할 겁니다 커뮤니티에 인증 가면 되니까 <웃음> 사람 많은 데 갔는데 기가 안 빨린 적은 모험가의 밤아 이거 보시면 이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모험가의 밤때 마지막에 오신 모험가님들께 선물 드릴 때 입었던 옷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근검 절약하게 <웃음> 내년 크리스마스에도 이거 입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절약하지 않는 것이 있죠. 저희가 크리스마스라고 또 쿠폰을 준비를 했어요. 기획팀 분하고 컨펌을 받고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쿠폰 뿌려도 될까요? 기획팀 분이 아우 장사 접었어요. 어, 퍼주세요. 다 퍼주세요. 접은 김에 좀더 확실히 접을 수 있게. 저희 무언가님들한테 항상 감사한 것들이 많아서 이번에도 또 크리스마스 특별 쿠폰을 뿌리려고 합니다. 쿠폰번호 여기 나오나요? Nope. 그럼 여기 나오나요? Nope. 한번 주세요. <웃음> 이런 게 왔습니다. 낱말 퍼즐인 것 같은데요. 딱 보니까 여기 가로로 있는 이 빨간색이 쿠폰 번호일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첫 번째 이거부터 풀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이렇게 신기 좀 가져올 것 같아요. 헬리는? 앤, 뉴, 베루. 앤, 유, B 엘유. 뉴, 베루. 두베르니까 무조건 N이다. 그럼 2번 세로. 웃음을 주는 건 에이든인데, 영지관리인 에이든 쓰는 분이. 있... 대부분 아이디스 A, I, D, E, N. 에이든. 이게? 아이가 아닌가? 어차피 이제 중간에 한거 없잖아. 뭔데? 어. A, Y. 아, A, Y? 이거 진짜 오피셜입니까? 이게? 오... <웃음> 이 되었습니다. 음, non non i way you are As soon as possible입니다. 접사 봐 주세요. 네, 잠깐만. As soon as possible 게 okay, 발음 너무 좋아 <웃음> 넌! 내가 요정도는 또 안다구 너무도 무시하시는데 지금까지 아사 받은 것 중에 제일 짜증 났던 일 하나 미오해 님이 <웃음> 자꾸 썸네일 빨리 달라고 <웃음> 넌! 길게 한번 보면은 넌 <웃음> 눈! 아잇 근데 잘 쪘다 이거만 봐서 모르겠다 <웃음> 근데 하나 문제가 잘못됐는데 환상의 수고 호흡이 수고 아니라 제가 하드캐리 했죠. 제가 라고스 다 잡은 거 기억 못하십니까? 수력 4천대로 라고스 막타를 잘쳤기 때문에 4천몇어요. 네4 6 0 0 몇인가? This is physical. 사람이 아니었나요? 난 이기. 롤롤 눈알 미누얼 눈알이라 뜻인가요? 눈알이 없어. <웃음> 잠깐만 근데 왜 여기 다 N이에요? n N에 N에 N에 도이나 물텀어, WIND, 워커 따란 따 따란 여러분 이거 A부터 Z까지 한번 쭉 넣어보면서 한번 등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또 N이야? 잠깐만 눈, 날이, 눈, 눈, 알 맞아요? 눈, 날이, 눈, 눈, 알이에요? 네, 정답! 거짓말 하지마! 눈, 내리는, 날 그러네. 눈, 내리, 눈, 날. 아니, 잘 만들었다. 솔직히 저는 쿠폰 보나라고 해서, 뭐, 메리 크리스마스 투 올이나, 뭐, 이런. 눈, 내리, 눈, 날. 눈, 내리는 날. 쿠폰을. 이렇게 해서 저희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쿠폰을 저 모연순이 받아 냈습니다. 당사 저보세요! 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안 나가도 집에 있을 때 창밖에 눈 오는 거 보면 되게 좋잖아요. 미어케님도 일하실 때 밖에서 눈 오면 좋잖아요. 넌네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잘 봐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빠녕